일단 오늘 퍼블리싱한 내용입니다. 오늘 퍼블리싱한 내용이었고, 아 일단은 분석에 대한 근거는 일목 일목 일목균형표에 있는 시간론에 대해서 두개 시간론을 활용해 봤어요. 시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일목산인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를 만든 그 개발자가 그 기본 수치 1이라는걸 정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어, 주요 변곡길에서부터 이 만큼의 날짜가 지나면 어, 가격이 좀 변곡을 맞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좀 이걸 뭐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은 피보나치 수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조금 자연 선 선함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숫자들을 연구해낸 게 피보나치 비율이잖아요. 어, 일목균형표의 이키몬 수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통계적으로 그리고 어 조금 뭐라 그럴까 과학적이기보단 통계적이고 어... 애매해요 이게 이 기본 수치 일 연구했을 때한 7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도쿄대 학생 한 2천 명 정도 알바를 써서 온갖 누주, 뭐 천문, 물리학, 생물학 관련 서적을 뒤져서 어 인간의 어떤 우주 만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줄수 있는 숫자들을 좀 통계적으로 그 찾아낸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26이라는 거고 뭐 9, 17, 26이 숫자들을 피보나치처럼 더하고 빼가지고 뭐 곱해가지고 이런 숫자들이 복합적으로 나온 거예요. 피보나치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비율 자체도 피보나치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맞아요. 까만 바탕, 까만 바탕이 눈에도 좋고 눈에도 확 띄더라고요. 확실히 눈이 편해요. 아, 그래서, 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주봉 차트에서 26이라고 하는 것은, 어, 상투 지점, 그러니까 최대 변곡 지점에서부터 26주가 지나면 변곡이 커지고, 변곡 가능성이 커지고, 다음 33주가 지나면 또다시 병, 변동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42주, 52주, 65주, 마침내 76주까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이 하락장세가 마무리되고 변곡의, 변곡을 의변곡 맞아서 추세전환에 또 기점을 삼는다 요렇게 어, 좀 파악하고 활용하는게 일목의 시간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76 이후에 뭐120 140 이렇게 있는데 주봉에서는 140까지 가게 되면은 146 주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주봉에서는 최대 뭐 65, 76 이라는 기본 수치를 어, 최대한 정도로 좀 씁니다 그래서 76주가 지나게 되면은 어, 추세전환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어, 시간 분석에서는 많이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있어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14년 아마 뭐 어, 언제였더라 14년 9월인가 11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4년 11월에 최고점 기록한 다음에 이후에 거의 15년 5월까지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하락 트렌드를 이어갔죠 그 와중에 이제 기본 수치일마다 주요 변곡이좀 일어났던 걸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어 고점을 높이는 어떤 파동을 노려보다가 조금 고점 저항 맞아서 여기서 에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후에 33일에서 어더 가파른 하락 추세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그 하락파동이 이어졌냐 봤더니 76 기본 수치에 해당되는 76 그러니까 76주가 지나서야 비로소 어, 추세전환에 신호가 되는 파동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76주가 소모된 거죠. 76주가 소요된거요 소요. 하락추세전환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가 끝날 때까지 70, 76주가 소요된 거예요 이전에 그러면 은 우리가 어, 기존에 기존에 어떤 어, 확률적인 그리고 과거 선언적인 어떤 경험을 토대로 지금도 유 추세랑 비슷하게 간다면은 우리 일목 기본 수치에 해당되는 76지 이후에 추세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어떤 제가 분석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과거 사례를 통해서 연구를 하, 이렇게 붙여 넣은 거기 때문에 이 시간 기간에 따른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거지, 이거 가격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전고점에 그러니까 내년도 최고점이 올해, 올해 지금지 가격을 넘지 못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현재 17년 12월, 12월 아마 14일일 거예요. 12월 14일 최고점 기록한 이후에 26주, 33주, 42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33, 33주가 3 3 지나면 어느 정도 하락 트렌드가 마무리되고 어, 조금 장세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어, 좀 연구가 된 사례가 많아요 33주에서 주봉에서 그래서 어, 33주 이때 어느 정도 추세전환에 조금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때가 7월이 일거에요 7월 7월에 장 좋았잖아요 7월에 7월에 아마 어 7월에 재미 좋았죠. 7월에 재미 좋았어요. 음? 하지만 여기에서 고점을 결국 높이지 못하고 하락 추세 에 이어갔죠. 주요 변곡길이었던 33일에서 여기에서 추세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좋았겠지만, 결국에 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변곡은 오르기 좋은 날이었는데, 결국 반대로, 어쨌든 변동성이 큰 기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래로 좀 많이 향했죠. 이때. 보시면. 오히려 아래로 많이 향한게 향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락 추세가 조금 더 가속 가속화 되었다 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어, 42일 기점으로 약한 달간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50, 52주, 52주가 0 5 5 2주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6,000불을 이탈을 하면서 어, 강한 하락파동을 좀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 포함해서 다음주에 전환을 맞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변곡일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큰좀 전환 시점이 오기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난 움직임 자체를 그냥 요거를 따와서 그런 거예요 요거 요거를 따와서 그런 거지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뭐1200 2000 간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음 조금 어 알아두셔야 될것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다음 주그 다음은 그 다음이 이제 내년 3월, 내년 3월 그리고 내년 5월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저희 그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그 캘린더를 보면은 다음 주, 다음 주가 12일이네요. 어, 12일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때 아마 호재들이 많이 겹칠 것 같아요. 데이터, 뭐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SEC 관련된 ICO 상장, ICO 상장 뭐 규제 통과 뭐 이러한 일정들이 여기에 아마 겹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월피 보기로는 장, 내년 3월달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쯤에 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큰큰 큰 어떤 일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겹쳐요. 그래서 이때 조금 변동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이때도 움직임을 갖지 못한다면 은 최대 76주까지도 한번 기다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5월입니다. 5월 내년 5월 V자 반등을 누리기에는 어, 너무 멀리 갔습니다. 지금 다들 바라시는 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저도 원하는 건데 너무 멀리 왔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서 바로 6천을 뚫어줘야 되는데 어렵죠.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요건 아니더라도 요 가격 3천에 4천에서 4천에서 3,000 사이에 여기에서 많이 횡보를 해주는 어, 사, 그 상하 등락폭이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이루면서 움직여주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어, 이렇게 해야지 좀 비트마켓이 안정되고 알트코인으로 비트불리기에 대한 의미가 생기는 거지. 무작정 비트가 뭐 올른다고 해서 별로 우리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4000에서 3000 사이에 어, 박스권을 형성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바닥을 다져야 됩니다. 바닥을 한번 가지고는 안 돼요. 한번가지고안 되고 여기 거의 어, 15년 9개월 걸렸네 9개월 바닥을 9개월 동안 다졌어요. 그때 바닥을 바닥을 9개월 동안 다졌어요. 근데 지금 반등을 누린다고 해서 어 6300대처럼 그쵸 어. 이때도 바닥을 좀 다지는가 싶었는데 고점을 못 높인게 좀 에러였죠 요거랑 좀 다른게 고점이 낮아졌어요 고점이 낮아졌다는거는 누르는 힘이 엄청 강했다는거잖아 누르는 힘이 워낙 너무 강했어서 지금은 바닥을 여러번 확인했어도 의미 자체가 의미 자체가 디센딩을 형성하면서 매도세가 누르는 형세 형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후에는 좀 갇힌 가격대가 중요한 거예요. 박스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박스권, 박스권, 박스권에서 저항과 지지가 좀 동일한 가격에서 많이 좀 확인이 되어줘야지 좀 시장의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상승장은 바로 안 온다. 상승장은 바로 안 옵니다. 상승장 바로 안 와요. 어, 상승장을 바로 하기에는 요럴때 갔어야 하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가면은 좀 이상해요 이상하고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은 비트 지금 우리 많이 못 주었잖아 아직 아직 아직 배, 배고프잖아 아직 그쵸?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요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 나 내년 5월까지 안 오르면 비트 접을 거야 라는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 권에서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비트를 조금 더 모을 만한 시간을 준 다음에 가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이때 기회가 많이 올 거예요 대신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때랑, 이때랑, 이때랑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만큼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진 않 않습니다. 저는. 음. 이때보단 빨리 가지 않을까. 왜냐면 하 시장의 관심도 자체가 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나? 일단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다, 비트 다 망했다라고 인식이 좀 깔려가지고 더 오래 가려나? 아직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를 많이 저, 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비트가, 비트가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려. 기다려. 네. 어, 그래서, 조금 이건 너무 내려갔는데, 이렇게, 요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요러한 시간이.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아마 알트코인들이 회복할 시간이 많을 거예요. 알트코인은 회복할 시간보다는 어, 펌핑 나오는 게 많겠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튼 요 관점으로 요거를 어, 퍼블리싱을 했던 거였어요. 요 관점으로. 그래서 아까 퍼블리싱 하셨을 때 어, 퍼블리싱 해 드렸을 때좀 걱정을들을 많이 해서 많이 하셔 가지고 이 그림만 보시고 그럴텐데 어,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이거이 그림을 왜 넣었는지 어, 설명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쵸. 추세전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 기준 이라고 하면은 어, 요겁니다 하락파동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일단은 기존의 전저점을 넘습니다. 파동이 전저점을 넘었어요 전저점을 넘습니다 그러면 은 일단은 요거에 대한 하나의 신호가 나옵니다. 신호가 전저점을 깨는 시, 신호가 상승 파동이 나오면 일단은 그 여기 전저점을 넘은 순간에 이제 여기에서 어, 돌파를, 그러니까 돌파를 통한 여기에서 상승 추세, 상승 파동이 하나 조금 나오고, 이후에 이제 기준은 전고점이죠, 전고점. 이어의 기준은 전고점. 그래서 얘가 여기서 뭐 지지를 받고 어쩌게 해서 전고점을 넘었다. 전고점을 넘었다 하는 순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파동이 그려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상승 파동이 그려진다.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여기에서 이걸 뚫으면 얘도 상승파동이긴 한데 더큰 상승파동은 이전 하락파동 중에서 고점을 넘었을 때 음, 하락파동 중에서 고점을 넘었을 때가 본격적인 상승추세 전환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4년에 봤던 그 움직임에서도 76주가 지난 이후에 이후에 이제 저점을 낮추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전 고점을 뚫었죠. 어, 하지만 다시 여기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좀 회복 기간을 가지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렸다. 음. 저는 이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움직임. 어, 요거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 별로 안 해요. 저는 바로 육지천 간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박스권에서 좀 회복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퍼블리싱 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좀 마치면 될것같고요